자 30명이 넘었습니다 첫번째 뽑기 드가도록 하겠습니다 드가자 네, 후후 가자 레츠고 <웃음> 아, 자 역시 초반이라 뭐 없죠 자끊죠 그렇지 니다잠니다 잠듭요 파이도 말고 차선책으로 이제 페로스페로를 보시는 것예요 네, 최 그게 일 그거 아니 마르콘데그 안에 마르콘 이거 받고 꼭 나갔다가 들어와서 해야 돼. 음. <웃음> 나는 꼭 나갔다가 들어와서 하거든요. 음. 아마 하나 더 나올 걸로 예상. 라그나라크, 아, 그. Let's go. One, t w 요 내년에 여서서 100개 되는 은 아무도 없어요. 나좀들아 Let's, Let's go. go. 뭐가, 뜨게 뜰거 그렇죠, 그렇죠. 자, 뭐가 뜨긴 뜰거야 되지? 예렇죠그 뭐가 뜨긴 뜰겁니다 여러분 광고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총이 나겠습니다 자 코어 팀아 우리 우리 오연아 우리 타야 좀 보고싶다 아, 그런 말 하네 어? 아, 스리스, 피스 타야? 타야? 타야 지금 돼? 아퀸 퀸이라 출발 시간 나쁘지 않네요 좀 디디한데 퀸 백질일 것 같은데 네. 아 오늘 퀸 백질일 것 같아서 좀 디디한 느낌이 드네요 아 이거 두겹자지? 뭐야, 뭐야? 이거? 쓰여봅시 <웃음> 문제 적게리더니? 이때 어디 <웃음> 있어 하빈님요건뭔 뭐, 요법인가요? 뭐? 이 방법 쓰면 인생은 가이더 뜨나? 아... 이거 진짜 저희만의 그냥 이거는 사실 내 방법도 아니고 베포님 방법이에요. 어, 제방법이 오, 도, 도도도 떴다, 도도 떴다, 떴다, 이때야, 이때 바로 가. 이때 잽싸게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렇잽 바로 l 츠고 오, 오. 수고, 이거 그래. 아, 그냥 안 되네. 에이, 재밌 이건 안되네요 우리 하 형은 출성만 하고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어. 리스탈안보인나 거예요. 그래서 떡이만떡볶이개 먹어야 돼. 술로세개 먹어야 돼. 갑니다. 시간. 아, Let's go. Let's go. 아, 오래. 아, 그래. 지금 안돼. 왜이럴까파이도그 아, 아, 스킬 냉집 미쳤던데. 파이도가 팀이 약할 수가 없어. 그니까 혹시 레벨이 아직 낮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사성 어쨌든 준다. 응, 응, 응. 그쵸 스킬이 세서 맞아요. 자, 들어갑니다 시간. 요 느낌 좋다. 느낌 좋다. 한 끄! 오! 쪘다 쪘다 쪘다! 달려 달려! 자, 나무에 32 써줘요. 오 좋아! 오, 아, 이것도 있어! 14, 27, 32가 있는데 오! 오! 이거 오. 네, 이거 각이다, 이거, 이거 각이다. 아, 야, 이거... 이거 야, 제가 모든 방법. 조건이 지금 쭉 높게 쓰인다. 와, 모든 삼박자 다 맞았어요. 어, 이렇게. 다 맞았어. 와, 근데 이렇게 뜨잖아? 난 이렇게 빨리 <목소리> 뜬 적이 처음인데? 천천히 어, 꼭! 수빈이 좋아. 아, 수빈이 좋아. 힘든 것 같은데? 뭐야? 키드! 오니가 지금 키드야좀 인정. 오니가 다... 근데 이거 공격 아니지? 공기에우리노래는리는거 같은데? 어? 공격수잖아 근데 어? 아? 공격수잖아 아, 아? 뭐야? 아씨 조금만 더 보자 아니 씨백러필를 이렇게 쓴다고? 아.. 아, 아 진짜 뭐야 아미쳤나 아, 진짜 미쳤나얘네냥왜 아, 만든 거야? 나아테좀왜 만든 거야? 나한테 좀 옴비스 어, 케이트를 제일 놀라잖아 진짜 케이합니다 못못 자, 자 우리 o t even 아 y arms. Oh, I'm not p l a 데 i n g y 어 u r e not a y 어 g a a 바로! you young enough? Ah, p e o 나 l e 나 h p e o p l 이 I don't know. 다 그래! n t know. I don't k n 좋아요! don't k n 진짜! 진짜! 사... 아14아 14하고 30, 30이어야 된다? 아 그러네 꼬바라도 황금색 헤드리가있어 맞아. 고품 막나았어 그리고 여기 와서 댄스 한번 쳐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음, 가보겠습니다 한인대로 안주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아, 공격수네요 으 음, 뭐야 뭐. 이거 아아 아, 어. 푸딩을 준다고? 이렇게 걷자 가긴 했는데 푸딩을 준다고? 알돌아고요 뭐야? 음? 잭이다 잭씨. 아, 나도 잭백. 100... 아, 은규. 아! 지금 우리 나빠가 있어. 말하는 대로 되고 있어. <웃음> 아, 은규처럼 될것 같은데 이거. 오늘 <웃음> 어, 느낌 안 좋다. 쎄하다. 아, 은규처럼 될것 같아요. 저기. 다이아 몇개에 출발했나요? 저희 2,300개 스타트입니다. 레드로크루피는 뭐지? 그.. 케이크 딱만 때리는 거 빵? 원, 2 오케이! 간다. 30이었어? 어 30이다! 아, 포바라가 아, 보바라 파란색이야 아, 바라가바라가 혹시 가나가... 모릅니다 혹시 몰라요 아, 내가 <웃음> 할때또 쟁나 할것 같은데? 아 스미스마 나오네 만.. 퀸.. 퀸.. 퀸.. 퀸 100경 나온다니까 진짜로 수? 아, 였다 아. 진짜.. 한 박자가 안맞았는데 어? 아아 오늘 공격수가 많지? 진배 아니야? 맞네 렛츠고 이제 뽑 들어갑니다 나우리 카셀 형 나왔어 오케이 우리 카셀이 어서오십쇼 자카젤이망했습니다아 아, 이것도 안 뜨네 이띠하다 이띠하다 32야? 아 이거 안 뜨네 위법이야? 몰랐어 아, 아 용고할 뻔했네 아 이걸 주냐? 아아 눈초봐 끝이잖아 와아 맞네 위법이네 아 들어갑니다 아, 정말 킹 받는구만 300개 정도? 어? 오빠 해말 깨우네 반짝반자갑니다 오케이 들어다3 2 3 2 3 2아 27x3 또또 저번에 또 퀸이네 퀸 이거 퀸나님또 재기지 뭐. 맞네. 뭐야? 어? 아! 어! 어! 와! <웃음> 이 <이거> 봉조로 아니야? 소화? 봉조로가 왼발이야? 와 미쳤다. 봉조로를. 야 봉조로 준다고? <웃음> 야 진짜 제정신 아니다. 야. 야, 퀸이나 퀸. 아 시작할 때는 이제 퀸강 나왔었네. 내가 진짜 카이도 뜨면은 춤 한번 춘다. 오이춤 <웃음> 한번 춘다. <웃음> 카이도, <웃음> 카이도 뜨면은 퀸 춤, 퀸 춤, 퀸 댄스. 아 벌써 오성 댄스. 아 와. 미쳤다 진짜. 자로빈짱 로빈저, 로빈 가자, 투스, 가자, 자 아, 왠지 공도로로 대동단결 아 분격수 아이것또 아, 오성 아니야 이제 아아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슬픔에 잠겨 있어요. 아, 반달이 깨고 싶다 진짜. 뭔가 지금 우리 텐션이 반비래 하고 있어. 답거 어. <웃음> 아니라서 그래. 어. <웃음> 뒤쪽이 떨어지고 가 <그냥> 올라가고. 오! <웃음> <웃음> 아, 32인데. 빨강이 빨갛기 아, 아, 아. 세요 아.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각졌어? 아, 아. 베리비 5. 아. 어? 이거 나 지금 아 씨. 방금 진짜 나왔는데 아아 아, 아, 방금 저 직접 어나 아, 깜짝 놀랐네 아이, 나와가지고, 씨. 아 뱀피 나와가지고 아 죽겠다 진짜 깜빡 속았네 진짜 아대 일반 뽑기 누르면 돼아 이거 소이네요아아또 들어갑니다 아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있기는 한데 하나 네. 둘셋 네. 좋아좋아 좋아. <목소리> 잠깐잠깐 32가? 32, 32 32 배포님 춤출 준비하고 있어요 32 32 32 3야 32? 32? 복품 에이, 나오냐 복품 나오냐? 복품 나올까? 아 이거 아. 하늘이야 아, 아, 이것도 아했다아 아, 여기 킹이네 아아 졌어 아 미리 치지 말라고 춤추어 나온다고 진짜 <목소리> 킹받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바로 들어갈게요. 나올 때까지 숨 참으시면 나올 겁니다. 숨을 참으라고. 아... 무르지는 무슨 무르지냐? 아, 아, 아... 이거는 근데 제가 아니면 힘드는 거 아니야. 그 아... 이거 의미 없는데? 아, 제185 아니야? 90? 아, 90 미쳤다. 와. 아 은규, 아 은규 따라갔다. <웃음> 미쳤다. 아, <웃음> 아 여기서 뜰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뜹니다. 뜹니다, 뜹니다. 나춤추 준비한다. 여러분 여기서 뜰 거예요. 보세요. 아 저기 에 14인 좀 걸리네. 아14 빨간색이라고? <웃음> 아. 아. 아, 아, 아, 씨. 씨. 씨. 아,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야, 했었다. 아, 자, 뽑기. 자, 티켓 뽑입니다. 아. 몇 시에 3 0분이 아, 이거 티인데 어, 진짜. 맞아. 아, 아 아.. 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처음이네 아이고 우리. 아, 재준, 재준 고맙다 씨. <웃음> 고맙습니다. 재준이 후원발도받아자 가자. 아, 이아 가자, 가자.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3 0빨강이네 거품이 근데 없어. 어? 박재준 제준! 박재준, 박재준, 박재준, 박재준, 와재쳤다 진짜 박재준, <웃음> <와>, 다 <미쳤다. 웃음> 박재준, 박재준, 박재준 <웃음> 박재준, 대박 <웃음> 진짜 <웃음> 박재준, 대박이다, 진짜 박재쳤재다와갑자재흐름재이렇게타버재네 와, 야 아, 진짜 눈물 나올 같아 와 오늘 방송 감동이 있다 아, 이야.. 박재준 감사합니다 와 진짜 박재준 진짜 대박이다 재준아 진짜 사랑한다 <웃음> 갓재준이다 갓재준. 갓재준. 갓재준. 갓재준 갓재준 갓재준 갓재준 갓재준 와 재준이 가시다 진짜 오늘 와와이 뜬다 재준이 진짜 가시다